이런 거를 영어로 나타내는 동사가 지각동사라고 해요. 네. 그런데 여기 문장에서 보면 동사의 희열이잖아요. 동사가 희열이잖아요. 네. 네. 네. 이게 지각동사거든요. 네. 근데 지각동사일 때는, 그, 뭐냐. 예 지각동사일 때는 이 목적어들 있잖아요. 이 목적어? 네. 지각동사어요 네. 그 목, 목적격 부어 있잖아요 네네. 목적격 부어를 그 뭐냐 일단 목적격 부어를 동사 목적격 부어를 동사원형으로 네. 쓰거든요 네. 근데 이게 그이그 그 새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이 문장에서 네. 보면 새소리를 듣는 거이 네. 새소리를 듣는 것을 진행 중임 이잖아요 네. 그걸 이 진행 중임을 여기 보면 저 여기 보면 나타내고, 나타내고 싶을 땐 네. 이거를 얘를 현재분사로 써요. 네.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. s i 이 s 이 아니라 sing이 된 거예요. 네. 어 그때 주어진 건 선생님 s 인데요 s o 은안 돼. s o 도안 돼. s 안 돼요. s 아예 안 돼요. song 은 s o n 은 뭔데요, 선생님? 안녕하세요. 건강한신영소 구독자 여러분.